안녕하세요.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양악수술 후에 코가 넓어지지 않나요? 양악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코가 양옆으로 퍼져서 양악수술한 후에는 반드시 코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코 퍼짐에 대한 얘기가 나온 배경은 옛날 양악수술은 위턱이 합죽하고 아래턱이 심한 주걱턱에서 많이 실시했는데요. 그런 경우에 위턱을 앞으로 많이 전진을 하고 아래턱을 뒤로 후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아래턱이 앞으로 나오면 코의 아래쪽이 앞으로 나오면서 코의 바닥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악을 앞으로 전진을 할 때는 코의 바닥이 퍼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최근에 하는 양악수술에서는 상악이 전진하는 양이 굉장히 적거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수술에서 양악수술에서 어, 상악이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코퍼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설사 어, 상악이 앞으로 전진하는 경우에도 코의 바닥에 해당되는 콧망울을 안으로 모으는 여러가지 시술들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인 양악수술 요즘 이제 상악이 전진하지 않은 양악수술에서는 코퍼짐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어, 혹시 상악을 많이 전진하는 경우에도 어, 안에서 코를 잘 묶어주면 어, 눈에 띌 만큼 많이 퍼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